앉아. 둘다 앉아. 아, 뭐. 손. 어유 잘하네. 먹어. 다음 너 앉아. 앉아. 손. 손 이거 달라고. 손. 그렇지. 없어. 너 기다려 한번라보자 기다려. 자리 가. 기다려. 기다려! 기다려! 기다려! 기다려! 먹어! 먹어! 먹어! 아, 너 먹어를 모르는구나! <웃음> 먹어! 미안해! <웃음>